Accept. o r m o r m a t l a b o u r a l a l l i s a f a l e a s e r a n t s e r a n r a t s e r e a n s e r a t e r e a n e r a t e r e a n e r a t s e r g e a n s e r a n t e r e a c e r g a n t s e r e a n s e g e a t e r a n t s e r n t s e r g a s r a t s e a n t s e r a n t s a n t g a t r a t s a s r a n a t a r a g s t a a s t 응, Dan, b i t 1 2, 3, 4, but I've got t h 고 k n 에 f e I've got the knife. Bitcher, but. I do not t I did. I did. I